뭐야 왜 일어났어? 다툭 엎드려 엎드려봐 다툭 엎드려봐 어이.. 허리 아파라 <놀람> 아, 허리야 너무 아파 왜.. 내가 이게 몸이 약해져서 허리 아픈 거야 아니면 허리가 아플 정도로 혹사라 하는 거야 살려줘 봐! 으들아 살려줘봐! 이들아으들아 살려줘 봐! 이들아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 어쩌면, time, <iven> 문을, <Mexico> 야, 잭도라. 엄마 어디 계? 엄마 어디 계? 뭐야? 얘 언제 들어왔어? 야너 언제 들어왔어? 얘 언제 들어왔어요? 어이나 언제 살왔어에들아 보스 말아봐. 엄마, 찾아엄라 엄마, 엄라엄라 엄마, 엄마, 찾아봐라. 엄마, 어딜게? 엄마, 어딜게? 얘들아, 엄마, 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엄마, <웃음> 아니 개구안 좋은데? 아니 왜? 야! 엄마 찾아봐! 돌아드는 건 정말 힘들구나. <웃음> 아,